MBC 플러스, 바른 마음, 바른 몸, 생활체육 캠페인 나이를 잇는 건강한 하루, 모든 이와 함께하는 순간, 바른 마음, 바른 몸, 생활체육이 있습니다. 이 캠페인은 대한검도회와 MBC 플러스가 함께합니다.